안녕하세요 피터웍스입니다 이번 작업은 신형 카니발 k-a4 2.2 디젤 엔진을 교환합니다 2.2 디젤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장착된 차량으로 출고 후첫 엔진을 교환합니다 시동을 끄고 수분 후 오일 상태를 확인합니다 누적 키로수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오일 량및 상태 모두 양호한 편입니다 에어클리너를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별다른 공구 없이 작업이 가능하죠 엔진 커버를 탈거하면 주입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에어를 이용한 잔여 제거를 위해 전용 어댑터를 장착 후 호스를 연결해 차량을 올려줍니다 서비스 커버를 탈거하고요 언더 커버 오염 방지를 위해 마스킹을 해줍니다 필터 하우징 플러그를 먼저 탈거해 오일을 배출합니다 하우징을 탈거해 필터를 제거하고요. 하우징에서 필터를 제거한 후 전용 세정제를 이용해 하우징을 클리닝하고요. 오일팬 플러그를 개방해 기존 엔진오일을 배출합니다. 자연낙하 방식의 배출을 진행 후 입으로 보는 정도의 세기로 에어를 세팅해 오일팬에 남아있는 잔유를 배출해줍니다. 압력이 걸리지 않도록 약한세기로 배치시켜줍니다 클리닝이 끝난 하우징에 신품필터와 오링을 장착합니다 모든 접촉면에는 심류를 발라 윤활시켜줬고요 필터 장착 전 이물질은 없는지 내부를 확인 후 하우징을 손으로 끝까지 돌려줍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하고요. 신품 필터 드레인 플러그도 에 신유를 바른 후 규정 토크로 체결합니다. 오일팬 드레인 플러그 와셔도 교체합니다. 와셔는 재사용이 금지된 일회선 소모품입니다. 드레인이 완전히 끝났으면 플러그를 손으로 돌려준 후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 작업 부위를 클리닝합니다 KA4에서 배출된 엔진 오일의 모습입니다 교체 후 폐기되는 일회성 소모품들의 모습이고요 이제 엔진오일을 주입할 차례입니다 준비한 오일은 라벤놀 EFS 0W20입니다 k f 4 2.2 디젤 스마트 스트림의 엔진오일 규격은 C5, C2 또는 C3, 0W20 또는 3 0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량이 요구하는 규격에 정확히 일치하는 오일로 파워를 베이스로 하는 합성류입니다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된 용량의 신유를 주입합니다 주입구 캡을 체결한 후 시동을 걸어줍니다 해당 차량의 엔진오일 레벨 체크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신유 순환과 더불어 유온을 충분히 올려준 후 시동을 끄고 5분 후 레벨을 확인합니다 맥스에 잘 안착되었네요 다시 시동을 걸고 차량을 리프팅해 작업부위를 확인합니다 필터, 플러그 모두 깨끗합니다 탈거했던 서비스 커버를 선택하구요 썬바이저에 다음 엔진오을 교환 주기가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한 후 엔진홈 체크 및 타이어 공기압 체크와 실내 연막사기 을 끝으로 차량을 출고합니다 이상 신형 카니발 엔진일 교환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은 피트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.